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스킬 강의를 맡은 정다사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첫 번째로 이 창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이런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창업의 시작 투스텝 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첫번째는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구상할지 네, 이게 첫번째가 될거고요그 다음 두번째는 바로 어떠한 모델로 수익을 창출할지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첫번째 단계로 먼저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다섯 가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는요. 바로 이 창업자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내가 모르는 분야라던가 내 전공과 무관한 분야 자 그래서 창업자가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이템인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전공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실현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시장성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성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어, 공감하는 아이템인지 네, 이게 바로 시장성이 될 테고요. 자세 번째는 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느끼고 있더라도 과연 이걸로 인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지 네, 이런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시장성 수익성이 좋더라도 고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아이템인지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상치 못한 변수라던가 또 위협 요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협 요소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이런 위협 요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해결 방안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창업 아이템을 발굴을 하실 때에는 어 항상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하시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네, 도입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처음에 도입기에 시작을 할 때에는 정보도 많이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도입기 다음이 바로 이 성장기가 됩니다. 네, 이 아이템이라던가 서비스가 도입이 된 다음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확장해 나가는 성장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더더욱 증가를 하는 성숙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뭐 유행이 지났다라던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포화상태이다 라고 했을 때쇠태기가될 텐데요. 자 여러분이 도입기라던가 혹은 성숙기 이후에 이런 창업 아이템을 어, 새로 실현에 옮긴다면 아무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때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는 바로 성장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라이프 사이클, 어, 창업의 라이프 사이클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테고요. 자 다음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까 자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디자인 띵킹에는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요 네, 공감하기 입니다. 자 1단계는 공감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써보니까 아,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더라 어,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어떤 거더라 하는 이런 문제 정의 단계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발견을 했으면 그 문제점을 어떤 아이디어로 찾아낼 것인지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가 바로 이 아이디에이트 단계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구현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인데요 자 이때는 완제품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행에 옮기는 거죠 아이템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고 그거를 개선할 점 보완할 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평가하기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작한 뭐 시제품이라던가 이런 프로토타입들을 개선점 보완점으로 돌아가시는 거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가 바로 여러분이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하실 때꼭 알아두셔야 되는 디자인 땡킹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1 단계 공감하기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감하기의 종류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 바로. 인터뷰예요 그래서 직접 사용자들에게 어떤 게 불편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인터뷰를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자두 번째는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쓰는 모습들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인터뷰를 했을 때에는 사용자도 미처 지각하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내가 관찰을 함으로써 발견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직접 내가 사용자가 되어서 그런 서비스라던가 상품을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서 아 내가 사용자가 돼 보니까 이런 점이 조금 불편하다. 이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나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공감하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럼 공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디자인을 바꿀까? 가격을 낮출까? 뭐 품질을 어떻게 높일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5Y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품이 잘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왜 매출이 줄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아이 제품이 초기 구매는 괜찮지만 재구매율이 낮더라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재구매율이 낮으니까 디자인을 바꿔볼까? 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와이를 해주시는 거죠. 자, 왜 재구매는 하지 않을까? 자 그랬더니 어, AS를 자주 받아야 돼서 불편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AS가 자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왜 AS를 자주 받아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아, 제품이 가장, 아니, 갑자기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Y를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왜 제품이 갑자기 멈추는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라고 했더니, 모터의 수명이 짧다. 자, 문제점이 조금 좁아진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터의 수명이 짧다라고 했고,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왜 모터의 수명이 짧을까? 라고 했더니, 모터의 비부품 불량률이 높다라는 문제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부품을 바꿔준다. 부품을 바꾼 새로운 개, 제품을 어, 도입한다. 이런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자, 문제 정의에서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자, 여러분이 어, 역사도 깊고, 그 다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장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어 지붕 위에 까만 자국들이 많이 보이시죠. 자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처음에는 부식이 계속 되더라 건물에. 자 그래서 보수공사를 계속한 거죠. 어자 계속 부식이 생길 때마다 또 보수를 하고 또 부식이 생기면 또 보수를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은 갈 때마다 뭔가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안전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녀, 그 기념관의 이미지가 훼손이 된다라는 거죠. 관리가 잘안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지 비용이 잦은 보수로 인해서 증가를 했다라는 게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자 이 5Y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5y 를 보시면 요 첫번째 부식이 자주 되는 거를 왜 부식이 생길까 라고 하고 보니까 아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되더라 자 그러면 왜 비둘기의 배설물이 이렇게 많을까 왜 비둘기가 이곳에 몰려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몰려 들더라 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계속 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거미가 오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 이곳에 나방이 많더라라는 거. 자 나방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거미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고 그다음 부식도 된다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왜 나방이 유독 이곳에 몰려들까라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 이게 밤에, 네, 토마스 제퍼스는 기념관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다른 건물들보다 2시간 일찍 불을 켜더라. 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 느껴지시죠? 자, 그래서, 아, 불을 2시간 일찍 켜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일찌감치 나방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이 건물만 2시간 일찍 불을 켤까라고 했더니, 네, 퇴근하는 직원이 시간에 맞춰서 불을 켜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자, 그 결과 두 시간 일찍 키던 불을 네 퇴근 시간을 늦추고 야근 수당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근 수당의 비용은 기존의 유지 비용보다 훨씬 더 적게 들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파이브 와이를 통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문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정의하기 정리 되셨죠? 자, 다음 아이디어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아이디어 창출하기. 자, 창업 아이디어 창출하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캠퍼 기법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대체. 자, 이거 대신에 다른 걸 사용하면 어떨까? 자, 세탁기에서 물 대신 공기를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뭐 스타일러라던가 에어드레서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요, 어, 이것들을 다 결합을 해버리면 어떨까? 자, 합해볼까? 복합기 같은 것도 여기 해당이 될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a. 자, 응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를 조금 차관을 한다던가? 어 응용을 해서 수정하면 어떨까? 라는 게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m. 자, 수정하거나 작게 하거나 뭐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이렇게 조금씩 바꿔 보면 어떨까? 자, m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p. 자, 용도 변경. 이거는요.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어 e, p까지 가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 e, 자, 제거예요. 요거는 바로 없애 버리면 어떨까? 자, 이거를 선을 빼 버리면 어떨까? 하나를 없애면 어떨까? 자, 그리고 마지막 r. 자, 거꾸로 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네. 거꾸로 하거나 구성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하나씩만 바꿔주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바로 스캠퍼에서 이야기하는 창업 아이디어 도출이고요. 하나씩 사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대체하기예요. 자, S. 자, 보시면요. 자, 저희 키즈노트라는 어플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 종이로 오던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같은 거를 네, 핸드폰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어플로. 자, 종이 대신 핸드폰을 사용하면 어떨까? 자, S의 사례였고요. 자, 다음은 C 한번 보실게요. 자, 결합하기. 가전제품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기능을 합하거나 이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합하면 어떨까? 자, 보시면, 네, 전화, 그 다음에 카메라, 컴퓨터, 이세 가지를 더했더니 바로 스마트폰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전제품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응용학인데요 자, 보시면은, 네, A. 자, 우리가 이런 끈끈이 식물을, 어,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응용을 해서 벨크로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응용하기, 뭐, 장갑을 응용한 발가락 양말, 이런 경우도 다 응용하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그 다음에 수정하기 보시면요. 두 가지 사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선풍기가 좋은데 너무 크니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축소를 한 거죠. 네, 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 선풍기. 그 다음에 당근마켓. 자 서비스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중고나라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거기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전국 지역이었다면 당근마켓에서는 당신 근처로 네, 범위를 축소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요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어, 자 이거를 다른 용도로 다른 대상에게 적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 쓰는 기차를 카페로 만든 거 보이시고요.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옷걸이로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자 이런 경우도 전부 다 어, 여기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기 부분인데요. 자 제거하기, 자 하나씩 빼본다라는 거죠. 자 다리미에서 선을 빼서 무선 다리미가 됐고요. 자 서비스에서는 토스. 어, 저희가 기존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OTP가 있어야 되지만, 자 토스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재배치하기 한번 살펴볼게요. 거꾸로 했다라는 건데요. 냉장고에서 냉동실이 어, 아래로 가고 기존의 전통적인 냉장고는 위에 있었죠. 그래서 냉장고 냉장실의 위치가 바뀐 거. 그리고 저희가 뚜껑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 뚜껑이 아래에 가 있는 이런 튜브도, 저희가 민첩 인식은 못하지만 스캠퍼의 한, 어,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IDAT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시제품 한번 보실게요. 자, 시제품을 만들 때는요. 자, 일단 서비스를 검증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요. 우선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만들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직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어, 완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르게, 어, 그 다음에 적게, 그리고 완전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찾아보시면 이 평가하기 단계 때문이죠. 자, 평가하기 단계에서는요. 기존의 이 5단계를 자 평가를 해서 자 가방이 다 좋은데 어, 크기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4단계로 돌아가시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 소재 말고 다른 소재는 없을까요? 라고 하면 3단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에서 계속 반복을 해서 완전한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저희 디자인 띵킹 알아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다문화 창업 사례인데요. 자, 다 놀자라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캠퍼에 결합하기들. 자, 문화 체험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이런 쇼핑몰, 다문화, 를 경험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상품들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스캠퍼를 활용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셨던 부분 창업 아이템의 이해, 그다음 디자인 씽킹, 그다음에 사례까지 찾아보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계획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